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내주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내주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착하겠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입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 여러분들 도착하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도착하요 구독자분들과 전 국민들이 도착하거나 안 남아 수많냐 대한민국이 두 한국이 되나 안 남아 수많은 아냐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성땡땡 성땡땡 b 땡 강땡 더땡을 즐기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 유세중에여 i 동을 s 대 m e t h i n g something w i l 대통령 장벌제 준에 여성시민에게 축은 없이며 성땡땡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공제적으로 여성시민에게 성땡땡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지지하는 강상지지층들도 성땡땡 성땡땡 유땡 강땡 덕땡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의리심이 듭니까? TVX 관계자들 김어준 주진 w 유 i m o n Tobo, o n e 날 관계자들, 김 d a 정 i n a l One Yeat Hatel, t s t p o y 을 One Yeat Hatel, Get to t i n 땡땡 e w s One Yeat h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 d s 관계자들 이재명과 성 땡땡-땡-땡-땡-땡을 OO,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 백은중 이재명과 성 땡땡-땡-땡-땡-땡-땡-땡을 OO, OO,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지금 가지한 하면 안 돼. r 땡 e 지 s 가지 u t t h i 땡 o 땡 s 이재명과 성땡땡송땡땡 유땡강땡 e 땡을 하면 t h i 금가 s 고하 e t h i 금 가지고 그러면 i n 조국. 이재명과 e 땡땡 h 땡땡 h 땡 n 땡 w 땡을 하면 a v e 금 가지고 하면 n d s 금 가지고 그러면 a t 유시민. 이재명과 성땡땡 n 땡땡 n 땡 s 땡 m 땡 t 하 i 안돼 s 금가지 t 하 i 안돼 y 금 가지고 t e 면안돼알리 g of t 이재명과 e 땡땡 v 땡땡 o 땡 r 땡 a 땡을 하면 안돼 e 금 가지고 하면 안돼지금 가지고 v e 면안돼 얼른 알아야 바꾼 g 이재명 i n 땡땡 성땡땡 g 땡 r 땡 u 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 o 면 안돼 i n k something, 땡 o t 땡땡 n 땡땡 i 땡땡 have you on Andre. Sitting p a t i c 이재명과 송땡땡, 송땡땡, l 땡 s 땡 m 땡 t 하 i 안돼. 세 o 가지고 하면 n 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 정치 t h i 재 g 과 o 땡땡 t 땡땡 n 땡 y 땡 u t 하 i n k something, you think, you think, you t 땡 i n 땡땡 o 하면 안 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미디어보이기 관계자들 이재명과 성땡땡 성땡땡 윤땡 강땡 떡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패 t 뉴스 관계자들 이재명과 성땡땡 성땡땡 땡땡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 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문재인 이재명과 송땡땡, 송땡땡, 윤땡깡땡 독땡을 하면 안 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 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문재인 세금 가지고 하면 안 돼. 세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문 세금 가지고, 가지고 하면 안 돼. 세 가지고 그러면 안돼 김성수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그러면 안돼 더불어 성땡땡 성땡땡 땡땡을 즐기는 바른민주 의원들 이제명과 성땡땡 성땡땡 땡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과 성땡땡 성땡땡 른땡 강땡땡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 안돼 서울 지역 이를 성땡땡 성땡땡 른땡 강땡땡땡을 한원소리 소속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과 성땡땡 성땡땡 윤땡 간땡 도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끌하면 안돼 부산지역 의사를 여기서를 성땡땡 성땡땡 윤땡 간땡 도땡을 하모고고더 위에서 된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과 성땡땡 성땡땡 윤땡 간땡 도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안돼 감성 지지층 문화 대가리 애자도 문제인들 이재명과 성땡땡 성땡땡 윤땡땡땡땡을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하면 안돼 세금 가지고 그러면안돼 하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들은 아베신과 부착하여 지시대 기시가 우미우 일본의 정치인들이 제자들이니까 중국 취재팀의 제자당, 공청당 사마이당 공산당 간부들이 지어탱 보고들이니까요 북한 김정은 김여정, 리설수겸 공업이 지어탱 보고들이니까요 방송지 지층들을일본의단체들 내주의들이 제작들이니까요. 중국 조선족들, 중국인들이 셔틀 고부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다 보고 그냥 가면 안 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지 않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안 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내주 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돼지 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